오늘 즉석 잡거예요 근데 이 잡채가 250g 이에요 그래서 먼저 미지근한 물에다가 30분 불렸어요 이거 잡채용 돼지고기 썰어놓은 거 샀어요 간장 조금 넣고 어, 맛술 후추 조금 참기름 이렇게 해놔야지 어, 맛도 배고 잡내도 잡아지니까 이렇게 잠깐 재놔야 돼요 요거는 평일는 희쳐줘야 되니까 잡채에다가 요 칼칼하게 잡채가 느끼하잖아요 명절에는 이것저것 많이 먹으니까 그래서 김치를 칼칼하라고 조금 넣어줄거예요 기름을 두르고 고기를 먼저 볶아줘요 이럴 때 잡채를 넣고 간장 50ml 정도 이 잡채에다 먼저 색깔을 내야 되니까 설탕. 마지막에 이제 시금치 야채 넣는 거. 이제 다 돼서요 불을 끄고 참기름을 넣어주고 후추도 조금 더 넣어주고. 맛을 볼까? 음딱 맞겼어 음 맛있다 이거 즉석 잡채 따뜻할 때 먹어야 맛있잖아요 잡채는 그래서 즉석으로 이렇게 해서 드시면 맛있어요 감사합니다